오늘은 밥도둑 만들어 볼 거예요. 꽁치 김치찜. 요거 밥도둑 맞잖아요. 그죠? 김치찜 하는 김치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끼리 먹다가 남은 어, 김치를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우선 웍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넣고서 자글자글 자글자글 볶아 줄 거예요. 그리고 낸 다음에 물을 한컵 정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신 다음에 양파와 홍고추, 대파를 넣고 뚜껑을 덮어서 익혀줍니다. 김치가 있는 시간은 저는 한 30분 정도 끓여줘요.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중간 불이나 조금 더 약한 불로 해가지고 은근히 30분 정도를 익혀주신 다음에 밑에가 눌지 않도록 가끔 이렇게 젖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익었을 무렵에 꽁치 통조림을 준비하시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이거 만드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거든요. 노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노을 구경 잠깐 하고 갈까요? 지금 김치찜이 계속 익어가고 있겠죠? <웃음> 아, 근데 구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노을이 지다가 그냥 이러고 끝났어요. 더 멋있게 노을이 질줄 알았는데, 이러고 끝. 근데 여기 애들 너무 떠들어. <웃음> 시끄러워. <웃음> 자,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김치찜을 만들러 다시 들어갑니다 통조림 안에 있던 육수는 한 저는 반쯤 버렸어요 버리고 나머지 육수로 넣고서 다시 익혀줍니다 이때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한두큰술 정도 이렇게 사살더 뿌려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조금 걸쭉하면서 좀더 진한 그런 맛이 나는 꽁치김치찜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저로 막 휘저으시면 안 돼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국물을 끼얹어 주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뚜껑을 닫고 이제는 이제 약한 불로 한 넉넉잡고 한 20분 정도 더 익혀줍니다 뚜껑을 닫고 계속 익혀주는데 거를 하시다 보면 아, 어느 정도가 돼야 먹을 수 있을까, 더 맛있을까라는 그런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김치 이렇게 들어보면 익으면 이렇게 할랑할랑할랑해요 배추가 배추김치가 그러면 요걸 한번 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찢어보세요. 찢으면 아주 부드럽게 쭉 찢어질 때 그때가 딱 맛있는 때예요. 그러면. 갖고 가서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밑에가 눌지 않으면 저는 좋은데 잘못하면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눌지 않도록 밑에를 자꾸 저어져 가면서 익히는 거죠 알타리김치 남은 거 조금 넣었더니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밥이 있잖아요 밥 위에다가 꽁치 반도막 딱 자르고 김치 쭉 찢어서 이 위에다가 척 걸쳐서 먹으면 진짜 꿀맛이에요. 야, 요거한두 공기 뚝딱하겠죠? 꽁치 김치찜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식사하세요. 다음에 또 해요.